하긴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속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활용되지 못하아니라물의 근원이 있고 나무의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해야 하나니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고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폐를 가장 큰 보물이라 하나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혼이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참 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 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수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소원을 바란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퇴굴하는 마음을 다시 추어 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며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따라 읽게 하는 세 가지 경전을 설하시었나니 첫째는 지묵으로 기록된 경전들이요 둘째는 선나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의 경전이요 셋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부족한 무형의 경전이라 지묵의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욱 큰경전이요 현실의 경전보다 무형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니라. 원불교 정산총사법어 무본편 법문입니다